헝그리 컬러 레드 <웃음>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그래요 여러분들 그 채팅 쳐주시면 제가 최대한 편파중계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 미라마로 들어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좋은 모습 보셨던 피카님 자 우리 또 에이스 한번또 얼굴 한번 잡아야죠 또 하님 어디 가시죠? 얼굴 한번 잡아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님 여기 있고요자 그리고 생을 기독했던 지금 아까 완전 가지나는 모습 보셨다 하님 이분들 다 옷을 맞추셨네요 이분들 다 옷을 맞추셨어 눈으 다맞으셨어요 자, 반대는 세렝게티님, 세이님. 이번에도, 아까 그래도 아까 죽었고. 그게좀 오사릴 팀. 마지막에 언덕에 자리가 좋았는데, 확실히 아래쪽에 이제 다음 차기장때 언패물이 없어서, 쓰지 못했습니다. 이분들도 좀 주목해야 될 팀이에요. 뭐니, 아까. 아까 둘이 이렇게 <웃음> 치고받더니 여기서도 치고받고 있어요 자 아까 헝그리클린 레드님이라 그랬죠 어, 레드님 본판에 좋은 모습을 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레드님 은깨가 가득한 레드님 바랬습니다. 자, 2라운드 미라마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언제나 이, 어, 아쉬운 건 이런 옵저버에 관련된 뭐랄까요? 이런 중계기술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키 같은 것들, 이런 게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 지금, 바야델마르에 지금 두 분, 한 팀이 내리네요. 한팀 내리고. 어, 비행기가 지금 로스네오네스를 관통하는 비행기라서 위쪽에 많이 가기는 쉽지 않겠어요. 뛰는 클랜 있고, 지금 위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여기다 지금, 플렉스 진님. 님이 지금 벌써부터 들어와서 지금 아래쪽에 먼저 내려서 지금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예쁜 투구를 쓰고 계신 님 이네요. 님 돌림. 자, 돌림은 미라인 모습을 봤어야 되는데 다음 판에 봐도록 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인팔라 쪽에 많이 내리, 내리네요 내리 지금 플렉힐 팀도 이쪽에 내렸고 헷림도 내렸는데 지금 빼고 있죠 음.. 헝그릴 팀이 가고 있습니다 차량을 탈취해서 가는 거는 좋은 나쁘지 않은 판단 이에요 앞쪽에 지금 차량을 탈취한 걸 봤죠 리얼사 팀자 어떻게 할까요 <웃음> 따라가고 있는 추격전 시작하자마자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리얼클랜과 헝그리 클랜 어디까지 가나요 둘이 이렇게 올라가는게 자기장이 그래도 위쪽 자기장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죠그 갑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자기장은 지금 언디아부터 에라자르까지 이어서 또 왼쪽에 있는 클랜들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빨리 내린 지금 우사리팀은 차를 빨리 구해서 가야 되겠죠 아이고이왜 이러나요 지금 <웃음> 에이 빨빨님 왜이런 고난에 고난에 빠지셨죠 어떡하죠 이분 어떻 합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분 어떻게? 자, 이분의 고난과역 경. 베어그리스. 베어그리스 메타. 어, 잠시만, 이분의 플레이 마음을 조리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보죠. 이분의 어떤 선택을 하실지. 이분의 운명 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웃음> 이분의, <웃음> 이분의 운명은. 아, 어, 선택! 선택합니다! 뒤는 선택해! 아. <웃음> 아. <웃음> 사늘한 실체가 내버렸어요. 아, 너무 웃긴다. 아, 이러면 바로 욕 먹을 각이죠. 어쨌든 지금 5살 이팀 팀원 한명읽고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디코로 작명 받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쉽게도 탈락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 오살, 어, 여긴 플렉스 클랜. 음, 플렉스 클랜, 독사님, 테리님, 아까 마지막까지 괜찮았는데. 아이고 오살 또, 오살이 또 가족살인하고 있어요, 이쪽에. 오 클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서로. 호나님이 크러쉬님 다운 시켰고요 예, 네, 그, 네. 클랜이 지금 내전을 하고 있고. 계속 오살클랜이 많이 모습을 보이네요 자 여기도 오살클랜 오보밍마인드님 저번 대회 때도 개그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보밍마인드님 네온님 자 우리 아까 채팅창으로 어, 헝그리클랜 많이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어, 헝그리클랜 3팀 안쪽에 좀루스네오네스를 오살클랜과 나눠서 지금 파밍을 하고 있어요 레드님은 어디 계시죠? 음. 레드님을 보여달라고 지금 말씀하셨었는데 레드님이 지금 황글이 4팀이죠? 8번 팀에 계시네요 아 킬러 레드님 자, 차량이 없이 차량을 찾고 계시죠? 어, 차량을 발로 발견했습니다 손차 동일타고 음, 이동하고 계시고 님도 계신데, 이분들은 차량을 아직 많이 못 구하신 것 같죠? 어.. 차량을 아직 많이 못 구하신 것 같습니다. 자, 미라마가.. 확실히 차가 필요하긴 한데요. 자 이분들 멀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레드님이 차량을 구해서 아군들을 태우러 가고 있죠. 또한.. 동료들을 태우고 일을 하고 있는 레드님. 이분들을 태우고 잘 들어오겠죠. 차가 한 대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니까 가는 길에 차가 한대더 이분들에게 뭐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오사아 <웃음> 아까 티몬을 절벽에서 잃었던 오사리 팀. 심지어 차도 없습니다. 자기장도 뭔데요 자, 아, 이게 파밍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차를 구해야 돼요. 지금... 분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런지 이따가 지켜보겠습니다 집에 가고 있는 오살사팀자세 분이서 시작했네요 오살사팀은 아래쪽에서 파밍하러 가고 있고 자 플렉스 사팀 지금 음, 세리님과 그래도 차가 있어서 이쪽도 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가운데 지금 리얼 3팀이 있네요 리얼 3팀의 우지님 아키님, 스위트님 차가 있어서 차가 두개어좀스안 네. 타고 이거 타고오 계시겠죠? 음. 오고 있고 차를 챙겨서 오시네요 차가 그래도 한 대가 더 있는 게 좋죠? 안 좋은 차지만, 버스지만 그래도 챙겨오는 게 좋습니다 잘 들어오고 있고 자, 이 팀을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차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어, 태우러 가고 있죠 지금 음. 태워서 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본클랜은 플렉스 지금 이팀 플렉스 2팀이죠 플렉스 팀의 아쿠아님, 오르카님 호님 부스스님, 자 부스스님 자저번 대회 때그그 그 좋은 모습 찍어 달라고 해서 어, 찍자마자 바로 조료사 했던 부스스님 이번에도 카메라에 많이 잡히길 바라시는 부스님 <웃음>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부스님어 뭐죠 지금 자 아, 이거 낙사했는데요 호나님 아, <웃음> 자, 차에 운전에 미스가 있었나봅니다 차운전에 미스가 있었나봐요 이리 순간 민구님이 지금 사격하고 있죠 지금 리얼삼팀 차로 들어오는거 지금 사격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팀 자리를 잘 잡아요 자 민구님이 위험하지만 혼자 이렇게 올라와서 사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순간 지금 피카님이 자 한발만 맞으면 지금 다운 인데요 못하고 피를 채우고 있죠 우지 님이 붕대 밖에 없습니다 굉장이 줄어드는데요 이분의 운명은 앞쪽에 나가는 게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죠 붕대 채우고 나가야 되는데 이 뒷문으로 가서 차가 없나요? 이분에게 우지 님께 우지 님 차가 없나요? 거의 바퀴도 서졌고 쉽지 않습니다 위쪽에 지금 민근님이안 보는 사이에 자 왼쪽에 우살 클랜드 들어옵니다 우살 리팀 사격하고 있고 반면에 자기장에 지금 어... 지금 자기장이 너무나도 임팔라 어 임팔라 쪽으로 잡혀서 오히려 플렉스 팀이 자리가 너무 좋게 지금 어, 매김하고 있어요 이쪽에 있는 오살클레는뭐 어디 뭐 360도 다 있나요? 계속 오살클레만 보이네요. 여기 지금 싸우고 있죠. 헝그리 3팀 헝그리 3팀이 리얼 2팀 사격하고 있습니다. 자, 자리가 자 헝그리 3팀이 너무 좋아요. 헝그리 3팀 자리 너무 좋습니다. 7번팀이 헝그리 3팀 마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죠. 사격할 때 자, 안쪽으로 들어야 되는 건 지금 리얼리팀입니다. 14번의 리얼리팀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살격할 필요는 없죠. 자, 반면에 지금 이쪽에 혼자 들어오는데요. 리얼리팀 빵디님 그 저절 두 분이서 같이 숨어 계셨는데 사격 가기 좋은데요? 어.. 다른 데 쏘기 때문에 쏘죠? 잘 맞는데요.. 아깝게 됐습니다 분들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지금 교전이 일어날 것 같죠? 왼쪽 오른쪽 지금 뒤에도 오고 다 옵니다 자, 사격.. 사격 맞고 있는데요 따라 가나요? 세부님이 음, 계속 이팀 계속 잡혀요 이팀 계속 교전이 많습니다 이팀 크러스님이 말씀하는 순간 가는 길한명 다운 시키고 자이 양각이라 양각이라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머물러서 사격을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쨌든 소모전이기 때문에 쪽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판단을 하나요? 지금 호구님과 냉님 크러쉬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민구님도 역시 들어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대 맞았죠? 좋은 운전으로 인해 한대 맞았고. 자, 쪽으로 들어가는 판단은 역시 합니다. 자, 오살. 오살, 오살 6번 팀에 오살 팀, 아, 헝그리 팀. 아, 오살이나 헝그리 클랜이군요. 헝그리 클랜. 자, 렇게 떨어졌지만 여기까지 힘들게 왔습니다. 이분들 꼭 살아남아서 무슨 경쟁 하셨으면 좋겠어요. 드리프트 좋고. 자, 힘겹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 교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님이 다운됐는데 아 저기서 차를 내리나요? 내리는 판단을 하다니 아이고 아깝습니다 자 반면에 아이님이 사격을 잘 하셨어요 빨리 생하고 있죠 아님이 지금 우측에 들어오는 플랜들이 많기 때문에 경계선에서 지금 들어오는 클랜들을 다 사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말씀드린 순간 리얼 3팀이 떨어졌습니다 리얼 16번 팀의 리얼 클랜 어, 가족 싸움에서 리얼 16번 클랜이 이겼어요 자 가족의 물품을 훔쳐 충분한 파밍을 하고 있죠 어 이거 에이스라는 에이시님 1킬 챙겼습니다 이렇 되면 지금 공장 쪽에 자리 잡고 있는 플렉스 1번팀이 유리하게 갑니다. 저기 오살 클랜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헝그리 3팀이 자리 잡고 있어서 들어오기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살렸어요 아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막이 없나요? 연막 하나 있고 보상이 없습니다. 사격을 잘 해줘야겠죠 자기장은 애석하게도 걸치질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운명은 흥글리3팀에게 달렸어요 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음 올게 많습니다 누군 순간 이쪽에 지금 대전이 일어나고 있죠 입니다이아이트님 벌써 3킬 을 하고 있고 어이 타격 나요. 자 이쪽에 지금 서로 큰 교전을 이어야 되는데 진님이 앞쪽에 발소리를 들었겠죠 지금? 각각이라 있는 거를 바로 앞인데요 아, 소나야! 자, 다운 시키고 자 킬은 생겨 가시나요? 자, 바로 커버로 옵니다 에이스의 모습 잠시 지켜보시죠 여러분 자 다운인건 그래도 킬은 못 시켰어요 이미 피가 없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1 0팀 탈락했고 자킬 챙겼어요 자 아, 이렇게 지금 3번 팀이 탈락하게 됩니다. 바로 커버 오는게 오늘 어 좋아요 2라운드 지금 SKIT님 활약이 좋습니다. 빠른 커버도 좋고 대장은 지금 이렇게 자리 잡는데 5살 팀이 또 자리를 잘 잡고 이 팀이 들어왔죠 여기에는 지금 이쪽도 홍그리 3팀 마중을 잘했던 홍그리 3팀이 봤어요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지금 교전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게 지금 또 오살 클랜이네요 오살 클랜이 플렉스 2팀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카메라를 잡, 잡기만 하면 교전이 끝나네요 반대로 지금 저기 오살사팀 뒤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플렉스 1팀 팀도 잘하는 팀인데 위치상으로는 지금 5살 클린이 좀더 좋습니다 둘다 자기장 교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플렉스 1팀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아, 플렉스 팀 지금 양각입니다 뒤쪽에 지금 12번 팀도 들어오고 있어요 가야되는데 가는게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죠 플렉슬팀에겐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지금 들어왔어요 인구님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안쪽에 독사님도 있고 벽을. 안쪽에 봐주고 있고. 독사님이 좀, 약간 뒤로 빠졌죠? 누님이 키트님을 잡습니다. 아, 독사님! 아우, 독사님 착 좋아요. 짠! 아, 어, 독사님. 역시 잘하십니다. 이분 잘합니다. 2라운드 때, 아2대 이번 대회 때 저저번 어, 대회죠? 오우, 우리 쪽에 사격하고 있고 사님이술탄 기절한 거 사망하셨고요 이미 님이 크게 돌지만 이분들 두 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쪽을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자, 백세이님이 말씀드린 순간 독사님이 다운됐고 민구님의 샷으로 독사님이 다운됐죠 자, 민구님 혼자 남았어요 남아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쪽도 두 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 이번 판 지금 시작은 두 분.. 두분 남았던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민구님이 지금 마무리를 하러 가고 있죠 합류하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예프님은 뒤로 조금 빠졌고 독사님이 지금 오고 있어요 자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죠 빨리 좋습니다 역시 예, 기절시키고 마무리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어, 민구님 봤는데요 지금 민구님 봤는데요와 민구님이 민구님이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역시 이분들 오사리팀 잘해요 민구님 팀이 떨어진 것 같고 자이쪽 보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4팀 좀 다운됐고 메이커님도 오기가 어렵죠. 자 위쪽 위쪽 한번 보죠. 위쪽 16번 지금 리얼 4팀 이분들도 지금 오늘 좋은데요. 이아이트님도 괜찮고 지금 이팀 이번판 괜찮습니다. 자리도 좋고 이쪽에 들어와야 되는 지금 클랜들이 많아요. 지금 위쪽에 있는 헝그릴팀이 리 지금 연막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측 아래에 지금 플렉스 2팀이 지금 집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 이거 들어오는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대님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 무리할 필요는 없죠 이에 가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리가 좋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만 끊어도 돼요 오른쪽으로 지금 플렉스 2팀 먼저 들어왔고, 그렇지만 아래쪽에 있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리얼 2팀, 탈락하게 됐고. 자, 이분들. 자, 이분들. 아군을 잃었던 이분들,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헝그리 팀 세부로 아이디를 맞추신 분들. 고고 WJ님. 좋습니다. 이분, 세 분이 담아서 잘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어, 자기장도 인이에요. 아, 어, 괜찮습니다. 좋고. 지금 위쪽은 한그리 1팀이 남았는데 한그리 1팀이 지금 위쪽에 있는 아까 리얼 4팀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럴만은 어, 안아요 이미 오른쪽에 있는 걸 알고 있죠 이제 만나겠네요 안 왔습니다 윈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 맞출 수 있나요? 한방에 맞춰야 되는데요? 좀긴것 같은데 어요 사격을 좋습니다. 어, 위험했어요. 주님, 사격 좋았고, 바로바로 커버하는 와 이분들 커버가 빨라요. 자, 술탄, 이거 자, 조금 잘못 짚었어요. 바로 달리고 있죠. 한 번이 봐주고 있고, 막치고 바로 달립니다. 저, 와우, 어, 장기장 선택. 어우, 엎드리면 안 되죠. <웃음> 야, 이거! 살리려다가 안타깝게 다 죽었습니다 좋았는데요 리얼사팀 아 리얼사팀 여기까지 잘 왔는데요 잘 왔는데 아쉽게 마지막에 이렇게 됐으면 뭐였군요 아, 연막을 이렇게..연막에 저렇게 오다니 열었습니다 왜 쏘시는지 몰랐는데 아 있었네요 바로 자, 오르카님과 포님이 살아서 지금 가고있습니다. 내면은 지금 오살팀, 두분이 오살팀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또 좋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차로 들어오고 있는 소리 들었죠, 지금? 무리할, 수, 무리할 필요는 없죠? 자, 이거 뒤쪽에 지금 뒤쪽에 들어오나요? 이런게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이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네, 엘리샤님이 아래쪽에서 보고 있고 자, 칸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자 살리는 판단 좋습니다 아래쪽에 절벽에 딱 붙어서 가면 괜찮은데요 일 자리 하겠죠 빨리 가야 됩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가면 좋죠? 물론 저만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있인데2마인드님이포기님 잡고, 자, 포님이또 키를 또 뺏어봤습니다. 자, 우측에 포님이 있는 거, 지금 알고 계신가요? 지금 자, 홍글이 4팀이 알고 있을까요? 우측에 있는 거, 지금 레드님 은 확인하신 것 같죠? 레드님이 있는 거 확인한 것 같습니다. 위쪽에도 있고, 우측에 있다는 걸 자, 총소리 듣고 아셨을 거예요. 아, 레드님, 나의 화면으로 잡아달라던 레드님. 드디어 화면에 잡혔습니다 킬하는 모습 플렉스 클랜이 들어오기고 그렇게 플렉스 클랜의 위치는 지금 제 레드님이 레드님이 그렇게 갔나요 레드님이 칭찬하자마자 이렇게 다운되다니 자 반면에 포님이 좋은 사격을 했습니다 아까 오르카님이 살려서 왔는데 포님이 스킬을 잘했어요 가고 있고 냉님이 빠져서 지금 혼자 민구님이 죽으신 것 같고 냉님이 혼자 판단하셔서 아래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위쪽으로 여기까지 온 판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가 지금 차가 터지면 위험하죠 여기 지금 플렉스 클랜이 있다는 걸또 모르실 것 같고 플렉스 클랜은 오른쪽에 차로 간걸 봤습니다 오르카님 흔히 봤죠 아래쪽에 현재 이 클랜 <웃음> 헝그리 팀 아, 이팀 여기까지 살아남았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이 팀이 거기까지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자, 자리도 잡았고. 고구부대즈님 피가 많이 날왔는데 구상이 없죠. 지 구상 받고 있고. 말을, 말이, 말이 시간이 네요 좋습니다. 이분들 가난하실 거예요. 파밍도 못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드링크도 없고. 그래서 지금 플렉스 이팀 위쪽으로 오죠. 자, 있는 거 모릅니다. 냉님 몰라요. 자, 한 방에. 야 사격을 스크스! 자, 아깝게 아까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냉님이 우측에 있는 걸 아는데 냉님도 왼쪽에 각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지금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죠. 왼쪽, 오른쪽 다 봐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냉님으오른 돌아서 <웃음> 3면 초과해요, 지금. 자, 이거 잡아, 잡으면 음명이 희망이... 음악이 얼마나 자리를 받쳐줄런지. 짱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오르골로 남은 것 같아요 이분들 이제 3명이 남았고 자 지금 어..홍그리 3팀 이번판 홍그리 클랜 좋습니다 홍그리 3팀 4분 다 살아남았어요 어이구 이렇게 오르카님 갑자기 킬 들어오고 살릴 각은 나와요 막치고 살려야죠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아 이현님이 지금 현님이 지금 아래쪽에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쉽게 나오지도 못하고 어, 현님 자리도 괜찮은데 현님이 무리할 필요는 없죠 어, 이렇게 탄을안 던져도 괜찮은데 오른쪽에 지금 있는 걸알 텐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우측에 지금 돌아서 오는 지금 고골 WJ님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님을 지금 왼, 오른쪽은 제가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총소리 들렸, 었습니다 자, 총소리 들었죠? 어, 아 이안 잡히네요. 자, 페이백 님이 어떻게 나올런지요. 방팔방 발소리가 다 들리고 있습니다. 팀의 운명은 나한테 남았다 오, 페이백 님도 다킬이나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다킬을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렇을 텐데요. 지금, 베이백 님도 혼자 남았고, 바깥쪽에, 지금, 헝그리 팀이나왔고 지금 우측에 지금 서로, 존하고 있는데요! 와우! 자, 이렇게 플렉스 팀이 떨어집니다. 어, 아까 헝그리 3팀이 4명이나 살아남으셨는데, 그래도 3분 살아남았어요. 조금 추리를 있긴 하지만, 그래도 3분이면 충분하죠. 자, 2분이서 극복해왔고, 다현 님이 오른쪽을 봐주고 있어서, 보지는 않습니다 허나 작장은 지금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겠어요 다연님이 어쨌든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치는 지금 발각이 된것 같고 들어오는 게또 쉽지만은 않죠 자, 연막 작업하고 있고요 박 어우 사격을 와우 다님의 사격을 잘 하셨지만 피님이 헤드라인을 잘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살릴로 오지는 못하겠죠 홍그리삼팀팀도 지금 위치가 위치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아래쪽이 완전 아래 지형이기 때문에 어, 오늘 들어가는 연막이 끝나면 쉽지 않아요 연막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갑니다 자갈수 있나요 이거 저 와우! 훌륭한 샷! 자 이건 순전히 피지컬이네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격을! 아 역시 팀님잘 쏩니다 마지막 남은 아이님이 어떻게 사격하나요? 자 자기장은 줄고 있고 페이백님이 뒤에서 <웃음> 페이백님이 뒤에서 어부질이 노리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이판 이분 벌써 5킬입니다 이렇게 두팀 클랜이 싸우는 거어부지리이 노릴 수 있겠죠 자 페이님이 노리고 있고 자이팀 이렇게 한번 보죠 연막치고 있고 예 1입니다 자 살리고 있고 자 연막으로 오는데 지금 봤을 텐데요 자 와우 오 페이 어떻게 됐죠 페이 페이님이 잡았나요 뭐야 어떻게 됐어 저 못봤어요 지금 자와 <웃음> 뭐야 아 마지막에 페이백님이 어부지를 이렇게 챙겼네요 와우 아이 판이 이렇게 되나요 아이 판이 이렇게 되나요 페이백님 아 좋습니다 <웃음>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챙겨가는 페이백. 와, 좋았습니다. 아, 매우 미로웠어요 이번 판. 아, 좋고. 자, 아까 처음부터 지금, 어, 아군을 잃었던 이미 지금, 헝그리, 헝그리 팀도, 헝그리사 팀도 지금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자랐고. 아우, 좋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 2라운드가 끝나게 됐어요 음. 아 재밌네요 신기하게 또 렉이 안 걸리네요 왜, 무슨 일이 벌어진건지 한번쯤 이제 튕길때가 됐는데 방송이 어, 안걸리고 괜찮네요 음. 자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막 싸우신 분들도 계시네요 제가 또 잠깐 리뷰를 할게요 음. 그래,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뛰어내리신 분이 홍, 5살인 줄 알고 제가 어, 약간 오발 사격했습니다 어, 용서해 주시고 중간에 정정 한번 했어요 엉그레 어, 클린이더라구요 어, 유튜브가 크게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절벽에서 뛰어내리신 분 어, 너무 감사해요 <웃음> AJ88님이 계셨나요? 어쨌든 어,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어, 이건 제가 잘, 어, 잘, 잘 유튜브 어, 편집하는데 어, 재밌게 <웃음> 쓰겠습니다 좋았어요 <웃음>